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는 1만여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에서는 결국 지방 간의 이동도 금지시키고 작년 상반기에 실시했던 야간통금까지 다시 부활하는 등 거의 계엄령 수준의 폐쇄 및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락다운으로 인해 어떤 점들이 더 불편해졌으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백신 접종자로부터 감염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더불어 푸켓의 무격리 개방 플랜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내고 푸켓의 모든 일상생활도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갈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코로나 소식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태국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1일 아침 전날 확인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9,539명으로 3일 연속으로 9,000여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103명이었고 8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감염자가 확인된 날은 5월 17일로 교도소에서만 6,853명이 확인되면서 이날 신규 감염자가 9,635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들어 신규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7월 9일에는 9,276명, 7월 10일에는 9,326명, 7월 11일 9,539명으로 3일 연속으로 9,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태국 전역은 무참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결국 각 지방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들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장거리 버스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콘송사는 7월 10일부터 모든 남부노선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부노선은 우따라딧 롬삭, 크롱란 이렇게 세개노선만 운행하며 동북부노선은 농부어람프, 나콘파놈, 러이, 치앙칸, 수린, 부리람, 쌍카쿠칸, 칸타라락, 드우돔 우본 라차타니, 묵다한, 뜨랏, 라타나부리, 뜨랏, 살라부리 이렇게 10개 노선만 운행됩니다. 인기여행지인 푸켓, 수라타니 및 코사무이, 치앙마이 등은 중단되는 노선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국의 유명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선 운항을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타이 에어아시아는 태국 국내선 전 노선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일시 운행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에서 이동 제한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방콕 에어의 경우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5개 노선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 방콕 푸켓 구간, 방콕 치앙마이 구간, 방콕 뜨란 노선, 방콕 수코타이 노선, 방콕과 람빵 구간 등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7월 12일부터 최고순 엄격통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 방콕도 야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방콕 및 근교를 운행하는 도시철도 MRT, BTS, 에어포트링크, BRT 등은 제한조치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야간 9시까지만 운항합니다. 이는 종점역 도착 오후 9시 기준입니다. 각 차량별 운행시간은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센트럴 백화장은 공식 페이스북에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부 지점을 임시 휴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 휴업은 정부에서 발령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7월 1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 엄격 통제지역인 다크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콕, 나콘파톰 논타브리, 빠툼타니 사무쿠라칸, 사무사콘, 나라티왓, 빠따니, 얄라, 송클라도에서 영업은 오후 8시까지이고 백화점 내에서는 슈퍼마켓, 위생용품과 의약품, DIY용품, 금융기관, 정보통신기기, 우편배송, 수리수선점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임시휴업을 하는 센트럴백화점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친롬, 센트럴 앳 센트럴 월드, 찔롬컴플렉스, 쨍와타나, 랏프라오, 방나 센트럴 앳 메가박나 팔람쌈 팔람송 페스티벌 이스트빌 푸처팍 랑시 웨스트게이트 살라야 라민트라 이상 방콕이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하디아이 하디아에 이 있는 지점도 해당이 됩니다. 한편 이들 백화점 내 센트럴 푸드홀 탑스 슈퍼마켓 은행 약국 의료용품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며 음식점은 테이크업 판매만 가능합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연일 9,000명이 넘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야간 이동 금지와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방콕의 88개를 포함해 전국의 145개소에 사람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군인들이 검문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발령한 방역 조치를 따르도록 호소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력 2548년 비상사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려 2558년 전염병법에 따라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약한달반 정도 지난 2020년 3월 하순경 태국 전역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그때처럼 통제를 하는군요 제가 그때 방콕의 팔람쌈 지역에 살았었는데 제가 살던 콘도 앞 도로에도 군인과 경찰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야간에 허가받지 않은 차들이 돌아다니나 검문을 하던 광경이 창밖 넘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것처럼 정말 쌀벌한 느낌이었는데 또 그때 악몽이 재현되는군요 7월 1 0일부터 10개 지역에 내는 락다운으로 인해 야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간 통금 시간에는 무조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야근한 사람은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자고 그 다음날 통금 풀리자마자 다시 집에 갔다가 출근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직종과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 이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사유 등을 기재하고 관할 부청에 제출 후 부청장의 사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본 영상의 게시글에 삽입해놓은 해당 페이지의 링크로 연결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난 7월 11일 PEA 전력공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공과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택 1.1형, 1.1-2형과 중소기업 2형은 할부 납입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8월 16일부터 PEA 스마트 플러스 어플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할부 신청을 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의료인 8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감염자 중 707명은 이미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었으며 백신을 접종받은 인원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감염자의 직무별 분류로는 일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7%였습니다. 또한 사망자 7명 중 5명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고 1명은 신호백 1차 접종 다른 1명은 신호백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880명 중 173명은 백신 미접종자이고 707명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진의 자세한 내역은 신호백 총 1차 접종자 22,062명 중 68명의 감염이 발생했고요 총 2차 접종자 677,348명 중 61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총 1차 접종자 66,913명 중 45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방어 최전선에 있는 의료 관계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 관계자의 감염과 다망 소식으로 신노백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소리와 함께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백신 대규모 집단 접종이 시작된 6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은 중국 신노백 백신이 전체의 60.6%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6.8% 중국 신호판 백신은 0.6%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노백 백신을 2회 접종 완료하는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태국 보건부에서는 신호백 2회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민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여성으로 4월에 신호백 1차 접종을 받았으며 몇주 후에 다시 2차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악화되어 지난 7월 1일 입원했지만 1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전염병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호백을 2회 접종 후 면역력은 급격히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백신들보다 면역력이 급감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신호백 1차 접종 후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국의 소폰 부국장은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호백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사람 특히 일선 의료진에게 1회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현재 학술위원회에서 동의했으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차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금주 중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태국 보건부에서는 이번 주 중에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스터샷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국가전염병위원회는 신호백 백신 접종 후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회의를 열고 신호백 1차 접종 3, 4주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7월 12일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과 국가전염병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누틴 장관이 국가전염병위원회 회의 결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높이기 위해 1차로 신호백 백신을 접종하고 2주에서 3주 후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접종을 승인한다. 면역체계에 가능한 한 빠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선 의료진을 위한 부스터샷으로 2차 접종 후 3주에서 4주 내지 후 3차 접종을 인정한다. 중증이 아니라서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나 커뮤니티 격리를 승인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신노백 백신에 대한 보정 차원에서 다른 백신으로의 교차접종 부스터샷을 추진하게 된건 불행 중 다행인 듯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으로 당장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다행히도 부스터샷을 신노팜이나 다른 중국 백신으로 대신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우려되었던 대로 중증이 아닌 감염자나 무증상 인원에 대해서는 결국 자가격리및 요양하는 방법으로 승인이 되었군요. 이미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국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 봅니다. 태국에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할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가 허가됩니다. 코로나19를 직접 확인하게 하여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12일 태국 보건부장관겸 부총리인 아누틴 찬위락군씨는 코로나19의 신속 항원검사 키트에 일반인 대상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이미 승인된 바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일반인들도 집에서 자가검진을 위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FDA의 인증을 받은 24개 회사의 사용자 가이드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되면 모증상 혹은 경증의 경우 자택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코로나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및 검사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결정한 조치입니다. 항원 검사 키트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온라인 판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390바트에서 400바트 정도에 판매될 것이며 지금까지 24개 종류의 항원 검사 키트가 당국에 인가를 받았고 이중 7개 종류가 개인용으로 사용이 허가 될 전망입니다. 해당 자가진단 키트는 마치 혈당량 체크와 같은 방식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외국인들의 격리 없는 입국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태국에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등 이들 외국인 여행자들의 감염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6일 오후 12시 30분 에미레이트 항공 EK-378편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푸켓에 도착한 남성 여행객 한 명이 태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중국 신호판 백신으로 2회 접종을 완료했고 출발 전 자국에서 받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해당 남성과 같은 항공편으로 푸켓에 도착한 13명의 감염도 의심이 되어 검역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푸켓 보건 당국은 7월 10일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추가로 감된 여행자 2명은 8세와 9세의 미얀마인 아이이고요. 푸켓 숙박 6, 7일째 실시한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염된 아이들은 병원에 옮겨졌고 다른 동반 가족 5명은 검사 및 관찰을 위해 다른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샌드박스 모델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및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양성에 확인된 소아 2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푸켓에서 이렇게 외부입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면서 푸켓도청에서도 결국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푸켓도청은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교육기간에 대해 퇴세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최고 수준 엄격통제지역인 다크레드존 엄격통제지역 레드존에서 푸켓으로 이동하는 인원들은 도착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거나 최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켓 도착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 또한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푸켓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는 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에도 태국에서는 락다운을 통해 코로나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온갖 음식점들은 물론 편의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 불편도 겪었고 저희가 모처럼 방콕의 실제 분위기를 둘러보러 촬영차 외출할 때 그리고 생필품 사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도 잃고 수입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공들여서 간신히 코로나를 틀어막아놨는데 결국은 방콕의 유흥가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담배 불씨가 활활 타오르더니 교도소에서 제대로 불이 붙고 전국적인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이 결국은 제2, 제3의 대참사를 가져오게 되는군요. 설상가상으로 공들여 접종한 백신은 타 백신들에 비해 월등히 효능이 떨어진다는 중국산 신호백 신호파민이 태국인들,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 모두 우울한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나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